네. 이거를 인수분해하면은 X는 오. 3하고 마이너스 2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네. 그근둘 중에 하나가 공통근이라는 거니까? 아네 그거를 경우를 두 개로 나눠서 네2더 보면 될것 같아요 아 어, 그러면 한번 해, 보여주세요 아저막 여기 옆에 막얘기서 이렇게 수 너무 난리가 나갖고 시, 힘들더라고요 x는 네. 3일 때ス해 네. 가지고 네. 27 마이너스 네. 또 a 더하기 2네 더하기 3또 a 2a 더하기 1 더하기 마이너스 네 죄송해요. 제가 잘 안보여요. 서 네. 화면이 작거든요, 어... 제가 네트북이라서 네. <웃음> 안녕하세요. 건강한 신영구 구독자 여러분. 꼴찌에서 두달만에 일등한 비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수업영상과 정보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. 아직 구독 클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클릭과 좋아요, 엄지척 버튼을 눌러주세요. <웃음>